아, 안녕하십니까 저오희 박사 단장님께 특별히 제가 축하드리고 이 귀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인광입니다 어, 제가 오희 박사 집회가 100회째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 쉬어보진 않았는데 한 다섯 분 이상 연설을 했죠 집회에 그런데 어,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드릴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최근에 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 페이스북에 뭐 물론 트위터 뭐 등등 인스타그램 여러 군데 올렸는데 글에 올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영국 어 미국 캐나다 순방을 끝나고 돌아오실 때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도 여러도 이거는 아니다.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장 종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현장. 현장에서 끝내버리는 거야 모든 상황은. 제가 저 42년 전에 저 무장 간첩선을 격김시킨 적이 있어요. 그현장에 끝내버려야 돼. 근데 그 포기하고 막 질질 끌면은 여러 사람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지휘관이 굉장히 어떻게든 끝나고 배가 진해왕으로 입항하는 것이 성조운동도 참 좋아요. 그런데 미적지근하게 하고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여론이 불리하기 때문에 귀국 전에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라 해명이라도. 어, 제일 좋은 건 사과다. 가끈하게 아 내가 그냥 말실수 했다 하면 끝이야. 그 말을 제가 올렸다고, 제가 완전 빨갱이라고까지 욕을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요. 아니, 제가 40, 42년 전에 빨갱이 6명을 무장 간섭선하고 제가 객침시킨 장본인인데 빨갱이 죽인 놈이 빨갱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누더 제가 국회에 걸린 거 지나가다가 보고, 집을 던져가지고 제가 좀고욕을 치렀는데, 그때는 뭐, 아, 뭐 그냥 보수의뭐아이콘이란 말이죠. 이렇게 또 저를 지키시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보수의 아이콘이 아니라 완전히 빨개야 돼 버린 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거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 기반도 그렇고 뭐 지지율도 그런데 무조건 지지해 가지고 힘을 보태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다. 자빨들이 지금 물나라 시탄핵까지 지금 얘기하는데 어찌 키내야 된다. 뭐리 이런 아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전아이 되옵니다. 하면 그그 역적입니까? 정신입니까? 우리가 다 정신으로 보잖아요. 어임금 앞에서도 불편하지만은 임금 잘못하면은 바로 잡아가지고 그러면 똑바로 통치를 할수 있도록 보자는 그 신화를 우리는 정신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취부하면서,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들은 그렇게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한마디로 비판하면은, 빨갱이로까지 매도하느냐, 이거야. 그게,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불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거로, 어, 봐서는. 근데 그, 그걸 감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얼마나 잘하면 좋겠어요. 국내에서 필수지라고 이제 해군 출신인데 함장이 10개월 하면 은그 직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월을 임기로 봤을 때 5개월이면 반이 지나간는 거예요. 짧은 길이 아니? 아닙니다. 짧은 결코 5개월이 짧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 참고 기다려야 된다, 빠져야 된다 잘못한 거는 따끔하게 잘 하도록 지금 해야죠. 그게 진정한 대통령이 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에 소신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올리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여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오늘 이렇게 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국가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드는 덕분에 뭐 까먹는 지, 지도자도 있고 잘한 지도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거 온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누구 덕분인가? 이승만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 직무실에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나 초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 그, 그 얘기를 왜 못하냐, 느 이거. 나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정무수석 비서한실에제 아는 누구한테 꼭 그내라. 그걸 걸어라. 왜? 미국 봐라. 어, 워싱턴 대통령. 어, 워싱턴 나가면오 워싱턴 대통령 얘기 나왔지만은, 그분이, 어, 일본군, 그, 저, 우리 개념 말하면 저, 친일파야 그거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금국 대통령이라 이거야. 금국의 아버지라 이거야. 다 직면에 걸리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오브오피스에 지무책상 맞은 편에, 정상회담 하면은, 그거 딱 배경에 심지어 대만에 쏘는, 지난번에 탈피에 그, 저, 저, 벨로시 갔는데 사진 찍은 놓은데 쏘는 걸려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만 금국의 아버지 사진 초상 하나 없다 이거야. 대통령실에 이상한 그 장애인이 걸려있다는 그 초상 하나 걸려있는데 그림 그거 보고 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그림인지 쭉쭉쭉 이렇게 있죠. 국민들이 왜그 그림을 봐야 되냐 이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그 그 그림을 또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항상 정상에나오면 그게 그림이 항상 센터에 놓오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대통령이 국가 정통성에 예? 그다음에 정체성의 중심에 특히 보수 출신 대통령이 됐으면은 중심에 딱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보수공민들 그 저. 지지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뭐 28%, 29% 뭐 이런 거 보조관님들이 반에 떨어지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시주는 들 하면요. 저,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보기배 이상 올라가요. 배 이상. 아난장난할수 있어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 초상부터 그러라 이거야. 두 번째, 지금 저 북한이 거의 광란에 가까운 지금 저, 저, 도발을 하고 있어요. 다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사일 계속 오래 들어서 27번을 쏴야 됐어요. 예. 그리고, 어, 이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6회 공고 막, 케안포 쏘고 말이죠. 저, 이거 9 1 군사 합의를 한거 전부 입안해 가면서 막, 6회 공고는 막, 이렇게, 그 미친 정도의 수준으로 도발하는데, 문제는 대통령 입장이 없어요. 도스트빙이 귀에 나가 물었는데, 어, 대통령, 뭐, 어떻게 시각합니까 입장이 없다는 거야.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왜 입장이 없느냐, 이거야.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이거, 어? 그러니까요가 됐던 게, 명확하게 내려야 되는 게. 나는, 내, 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 대국, 대구, 대국이 성명을 표해야 돼요. 이래서, 나라 절대 영업을 할수 없다. 그리고 7차 핵실험을 자꾸 얘기, 얘기하는데 7차 핵실험을 하면은 제가 말할 때대해봐선전포고를 강조하겠다. 절대 용납할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고 좀불린들 국민들 단합도 시키고 강력하게 성리을 발표해야 돼요. 왜냐면 케네디 대통령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아시죠? 쿠바가 1 9 6 2년 10월 14일날 U2 정찰기가 정찰하다가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발견했습니다. 쿠바가 미사일 한 방을 쏜 적이 없어요. 그 당시 쿠바는 북한처럼 미사일 여느막 이틀 안 먹고 미사일도 안 쏘았어요. 건설 중이었다니까요. 딱 10월 14일 발견, 발견했는데 며칠 앞 케네디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느냐 하면 무려 한2 0분가까이 10월 22일날 딱 발표했어요. 9일만에. 그러면서 쿠바를 완전히 해상 봉쇄해버려요. 전 해군역을 동원해서 해상 봉쇄를 해서 소련 선박이 미사일 싣고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차단했다고 그러니까 13일 만에 당시 소련 후르스프 당사기장이 미사일다완전 철수하겠다 약속을 해요. 13일 만에 그 받아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55일 만에 12월 7일 그러니까 55일 만에 후바에 있는 소련이 가다한 미사일 다 끝으로 다실어갔다니까요 100% 철수시켰어요. 그럼 완전히 승리했어요. 왜? 최고 지도자의 결기입니다, 그 결기. 길기. 승명 발표하고 말이야. 세상 봉쇄하고 국민들한테, 심지어는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빵공호까지다 준비해라, 국민들한테. 호수했어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저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잘못한 거는 바르게 할수 있도록 직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바탕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아서 모처럼 대차전 보수증권이 정말 안정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잘 받들어서 국정에 투영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올리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동력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 아마 지지를 철회한 보수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을 대통령을 정말 정격적으로 지지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내년 국회의원 선거 또 정권 재창출까지 너는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건 이런거 하면 되요? 네 <웃음> 이게 쓴 원고는 대충 그런 내용이 핵심 개념으로 들어있고 책자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심동보 아, 한가지 <웃음> 야, 야 한가지 맞아요. 이민복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저, 저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어, 대북풍선단장이신데요. 에 그분이 풍선을 그, 고도 5,000피트로 세팅해서 날리면서, 고, 고도 5,000피트의 풍양풍속까지딱 측정해가지고, 화학적으로 날려요. 그러면 거기 풍선이 중간에서 추전선 일대에서 떨어지는 거, 1단계, 타이머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팽양에서 떨어지는 거딱 날리는데, 이, 이게 풍선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적어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해을 포기하고, 어? 딱녹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소위 사실 투사입니다. 드 드루스 프로젝션. 무력 투사가 아니고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물 끌릴 수 있어. 왜 핵을 가지면 네가 죽는다 이거야. 네가 네 목숨 걸고 체제 지키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핵을 가지고 계속 고집할수록 네가 죽는다. 그알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서. 깨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주민들을 쏘 가지고 솔방을 가지고 수로다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속았다이 방법을 통해. 이게 이거 필요합니다. 이 샘플입니다. 실제 날린 필요해요. 내가 예를 들게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는 이게 헌법이냐 마녀사냥이냐 이게 나라냐 월로로 공격하고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내물죄로, 내물받은 돈영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말 3마리의 묵시적 청탁으로 징역 22년 벌금 215억. 이게 나라냐. 이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양미들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물, 비가 와도 물에 젖어도 안 찢어져. 근데 이런 식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야지. 그게 잘못된 거지. 풍선 못 말리는 지금 저, 저 문, 윤석열 정부에서 저, 저저그 지난 방상학 대표 같은 경우는 난리다가 연행돼 갔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장려에 대해 장려에 대해 이러니까 김전을 압박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지렛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좀 미쳤다니까 진짜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